비앙, 비앙, 비앙, 비앙, 비앙, 비앙, 비앙, 비앙, 비앙, 비앙, 비앙, 비앙, 비앙, 비앙, 비앙, 비 다시 앙 비앙, 비앙, 어... 앙 비앙, 비앙, 비앙, 비앙, 비앙, 비앙, 비앙, 비앙, 비앙, 비앙, 비 안돼 앙 안돼! 하지마, 하지마! 안돼, 안돼, 안돼! 노! No, 노! No. 노! No, 노! No, no, no. 그렇다면? This s i g 석양이 진다. My finger shot. No, no, God, no, please, n no. no. no, no. no. okay, Rest, 헛소리 하지 마, 이마. No, 나오 no. no. Uh, you will kill me. I will kill you. 하하하하하하하하. <웃음> 에이 아, 에이, hurry hurry. <웃음>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다시하자야겠다. Oh 어. <웃음> oh, I miss you. <웃음> you you miss me? You miss me? Ah, 아, come on. Bam bam bam bam. 너할수 있어? I love, you. I love you. Okay okay okay, hurry hurry. Oh yeah. <웃음> 아 엄지 엄지. 엄지힘꽉 주고. Oh, wow! No, no, no! Oh, shit. I will kill you! h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. I will kill you. Ah! o o k a y Okay! I will kill you. Omae a mo s h i n d e i Ah! Wait! Wait! Wait! Ah! Uh, ah! Uh, no! No! No! No! no. <laughs> oh! I hate you. <laughs> uh. 어씨왜 아, 이렇게 안돼 이거 <웃음> 어속 터져 어, 어, 어, 어. 어, 조준이 너무 어려워 어, a t t on a m 어, 진짜 힘들다 이거 no g e no. a s i t o 아 No. No. <desserts> uh. <laughs> oh fucking game, <laughs> oh <why> fucking game, uh oh god, yeah. I, I don't know. <interfering> Okay, okay, I kill you. I kill you. Oh, 아, no, no, no, no, no, 이 o no, 이 o no, I will kill you. I will kill you. A 아, 안한데 지금 총 잡은게? r e n o no. w o 아, 진짜 너도 드럽게 못한다. Hey, hey, hey, hey, hey. f i i will kill you. <웃음> 아, please, please kill me, kill me, kill me, please. <웃음> oh, please. 그럼 제가 절 죽이는 동안 잠깐 약간 저 화장실 금방 갔다 올게. 그 사이 안 죽을 것 같아? A few moments later. Fuck. 드래그 드래...